똥 밭에서 얼어버린 땅을 내기는 불꽃의 요정 그 애가 있다고 사랑 이란 아이 또믿고있 죠？만날 수있 다고？그 오랜 오랜 순 서를 따 르면 저 똥쪽 끝 에, 그 애가 쓴 대요. 다 나무가 무너 뿐 이야. 어머, 뭐, 하늘의 나라, 차가운 심장, 빛을 잃은 거리에 찾아가리라, 찾아 내리라. 태양이 숨 쉬는 곳, 손을 뻗으면 잡힐 것, 就一 o w 믿지 못할 숨은 끝에서